했어? 틀림했어. <웃음> 바이오패치 사장님이 애지랑 중지추라고 선물해 줬다. 펫밀크들하고 아 그다음에 애들한테 좋은 유산균, 그다음에 애들 관절에 좋은 본허그. 이거는 펫메가3라는 건데 사람으로 치면 오메가3?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중지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애지가 이거 팬매가 좋아하는구나 아이고 응. 응. 이렇게 맛있어 이렇게 맛있어 닭바 맛있는 거 줄게 자 에피타이저 먹고 그냥 하루에 한번만 응. 하루에 한번한 한 포씩만 넣어주면 되는데 그냥 반포씩 해가지고 한 개씩 섞어주려고 응. 반포씩 중지 잘 먹네 맛있나 보다. 챙겨주기 너무 어, 쉽다. 이렇게 사료 줄때 하루에 한 번만 아침이건 저녁이건 반포씩만 섞어주면 돼. 그러면 애 관절하고 그다음에 유산기라고. 사과유 맛하고 이거는 고구마 우유야. 음. 고구마 우유도 주셨어. 이쁘지 포장지도. 야 니네들. 바이어패치 사장님 덕에 니네 오늘 완전 포식한다. 자 준지도 먹어봐. 애들 좋아하는 거 봐. 신나 보다. 애지 맛있어? 음 애지 다 먹었어. 애지 좀더 먹자. <웃음> <웃음> 트림했어? 트림했어. 애지. 애지야! 애지야 점잖지 못하게. <웃음>